그래서,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왔다는 직선을 그었을 때그 음. 음.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음? 구하는, 아니, 네,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음, 뭔가? 어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지. 우선 저기 그림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편지 그 그러면 네, 아 어. 그래서 아까 뭐 구한다는 게 이직선이에요, 이직선이에요 위의 거첫 번째 거음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서 네, 좋아요.